야 이거 선 오브더 the... 비어 포레스트요? 저기 포레스트 갈게요. 예. 네. 비... 해변이요? <웃음> 아니요. 아, 예. 예예 예, 예, 예. 비치. 비치. 비니 이거 비치. 어? 해변은 이제 좀 발음을 약간 길게 비치. 음. 비치. 비치. 어 비치인데 그 비치. 욕은 이샹할때그 이, 이 욕은 헤이이브 헤이브, 헤이브, 헤이브, 헤이브, 헤이브, 헤이이이이이이이같이래이 여러분 시작 전에 안내를 드리지만 이 게임은 조금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번 화부터는 좀 너무 징그럽다 싶으면은 약간 좀 모자이크를 킹자이크를 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저렇게 2 d 가짓 이겨버릴 거거든요 진저! 어머이 지금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섬에 저희는 킹스톤? 스크램톤? 아니 퍼프톤 가족을 찾으러 왔는데요 몰곤 이제 탐사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이제 이 섬에 표류를 하게 된 근데 지금 더 포레스트 1이 뭔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뭐 유전자가 좀 변이되어 버린 식인종들?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등장하는 친구들이 식인종이거나 아니면 약간 기형적이거나 좀 그런 괴물들도 나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공포게임류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별로 우리 중에도 쫄보가 있는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애들이 지금 음 맞지 맞지 음, 음. 누가 짓나! <웃음> 아, 아, 아. 어저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어디가? 아이씨! 뒤에 간다! 야이씨 뭐.. 말벌 아저씨냐고 <웃음> <웃음> 뒤에 너는... 간다! 말벌 아저씨냐고 아 여기 있다아 깜짝이야! 아, 어 안녕? 아 미안! 아이 친구가 이게 지금 약간 좀 기형적이긴 하죠 근데 저 친구랑 친해질 수가 있다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를 겁내하는 모습이고요 어.. 뭐. <웃음> 방금 뭐가 나가떨어졌는데 <웃음> 근데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탐사를 했는데 뻥커가 있었고 키카드를 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키카드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12시 방향보면 저렇게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야 저런데로 옮길까? 우리 또? 오늘도? 그러실까요? 예. 부지런히 한번 가보죠 고기 많아? 여기? 아 근데 먹어. 베이컨 작은 덩어리 이런 거 있다 다 아형 이거 먹어 나 방금 캔 거야 어디 아아아아아 <웃음> 아, 아, 어. 자, 아아작대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라가... <웃음> <웃음> 우리 윌슨이에요 어, 윌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쇠를 잡았단 말이야? 응 어. 음. 근데 얘는 뭐 가죽 고기 같은 거안 나와? 여기 있는데? 여기. 어, 어디 있어? 쪼끔해서 그런가 봐 저거 먹어서 어쩌 먹어? 나 자고. 왔어요 나 누웠어 됐다 근데 얘새 잡으면 깃털 세개씩줘 근데 여기 어, 되게 잘 나오는데? 나 너무? 유비야 어? 지금 쇠 깃털 뽑을 데가 아니야 이리 와 자자. 아이저 자식 사욕을 즐기고 있네 그냥. <웃음> 잠깐만 전방 들어갈게. 내 어디지? 나문 열었다. 거기 물 있어? 어. 있는데 우리 씻는 중이야. 음좀 오지 말아 봐 부끄러우니까. 그래 너이 뭐 정도 쓰면은 뭐 울산 뭐다 봤잖아. 저기 네. 변태 훔쳐본다. 보게 되면. 우리의 놀라운 등 근육에 놀라 버릴지도 몰라. 그래 볼거 하나도 없나? 여기 왔다 어. 왔다 여기. 어디? 야 근데 이거 단축키 등록해서 어떻게 좀 드는 방법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니? 어 아이 꾹 눌러봐. 됐다. 어머나. <웃음> 아이 꾹 누르라고? 아. 가방을 들어. 어뭐 왔다 잠깐만 이거 놔. 어 안녕. 베리주로 왔다 베리저새 어, 잡아야 되는데 음, 하고 싶은데. 어자어 어, 어, 고마워. 어좀 친해졌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새 갔잖아. <웃음> 다음 빛나는 곳으로 그냥 바로 가자. 형손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그 그냥 먹으면 돼? 어 이게 또 별미거든. 어디 있지? 나도 몇개 있던데. 어우 한동안은 뭐못 먹겠다. 저것 보세요. 연비는 이제 완벽히 적응을 해버려서 생팔도 뜯어 먹는다니까. 이거는 공포 게임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공포가 되는 게임이야. <웃음> 희한한데요. 아다! 연비야 근데 그 단어에는 좀 많은 의미를. 아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아는야아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웃음> <좀> <웃음> 아니아아니 이 어, 연비쿤의 발언으로 많은 오해가 아, 예예. 예. 다양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청설모 같은 것도 있다 <웃음> 어, 이거 사슴 어, 뭐야? 음, 사슴 사슴. 사슴, 심사 지나갔어. 심사. 그 발언도 좀 생기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무슨... <웃음> <웃음> 아니, 뭐다 위험한데. 심사가 왜 위험해요? 아, 있어요, 그런 게. 너무 그쪽으로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거... 아 처음에 아까 연비의 그 보험 때문에 지금 살짝 뇌가 썩었거든요. <웃음> 어, 여기 마을 있다. 저 저네 마을. <웃음> 아니 무슨 <웃음> 야 고픈가봐요. 비소라. 어? 아니 무슨 마인크래프트 NPC 마을 발견한 것처럼. 아아 <웃음> 아, 가자 가자. 마인크래프트 NPC 마을도 좀 털기네. 그럼. 뭐야 <뭐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미친! 야야나 죽어! 오이씨! 어 잠깐만 나약좀 먹을게 어딜 됐어? 봐봐 <웃음> 연비 이제 봐봐 <웃음> 어, 바로 그냥 오 알로에다! 어딜 이씨 이러면서 어, 잠깐 사슴? 와야얘보스인데딱 봐도? 어야 조심해 야얘 덩치가 너무 커 어머나! 와야 미술 뭐야 바로 그냥 아, 야, 연비구나. 야, 연비가 뒤에서 그냥 팔, 그냥 한 방에 게 보내버렸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여기 됐다. 야, 그래. 야, 얘네 위험해. 아빠. 됐어 아, 근데 연비구이 <웃음> <웃음> 연비 <거의> 참마도야 지금. <웃음> 아, 이게 도끼가 조금 더와한발더 왔다. 아, 아, 어, 우나꿀밤 어, 맞았다. 아. <웃음> 근데 우리 싸우고 있는데 투디 다 그냥 해체 작업 중 그냥. 얘는 뭐안 나오나? <웃음> 여기야 너 완전. 너 너무 무서워 너너 왜? 너, 너 너무 무서워. 어 저쪽에 애들 지나간다. 어어 어. 어, 어. 나 지나가는데? 어 알았어. <웃음> 알았으니까 잠깐 여기. <웃음> <저기. 웃음> 진정 좀 해봐 너 사람이 너무 변했어 <웃음> 아니 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아 이게 적응을 너무 많이 했잖아 지금 원래는 막 깨끗하다가 갑자기 지금 음~ 죽였어 하고 <웃음> 방금 아까 분명히 보스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차하더니 팔 한짝 날라가 바로 후차 <웃음> 어깨 한쪽이 사라졌다고요. 이럴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죠 예 가시죠 갑시다 오늘은 저 반짝이도 가보고 저 오른쪽에 느낌표도 가보자 보라색 좋습니다 근데 아, 보통 이런 계곡에는 검은가슴 반달곰 이 있지 않을까요? 검은가슴? <웃음> 반달곰이요 아 어, 반달곰? 아어아 어. <웃음> 아, 미안 뭐라 <웃음> 드시고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얘들아 얘들아 이쪽이야 <웃음> 머리에 아유. 똥만 차가지고 <웃음> 제대로 듣는 게한 개도 없고... 너 때문이야... <웃음> 이상너때문너 때문이야... 기때 소리잖아 기소소리아 아니었어 <웃음> 어? 야 여기에도 야프카트이 있는데? 어? 우와. 아, 이게 동굴 위이야니면벙이 위치, 위치 아니야이야야물탱크인야 이건... 아니 물탱크가 예? 아니라 뭐야 이거 아이소 프로판올 이거 프로판 가스 같은 건가 이거? 총 쓰면 터지나? 인쇄한 수지 아 여기 무슨 이거 막 도로에 이런 거 세워놓고 막 이런 거 실제로 있던데 어 여기 땅파라고 돼 있어 땅파라고 돼있나 그럼 어, 뭐 삽이 필요한 가같데 삽질을 예? 하면 잠깐만 삽이 있어 우리 근데? 삽은 지금 못 만드는데 그냥? 어어 어, 윌슨 아, 윌슨 젖었다 촉촉한 윌슨 내 주변으로 오지마 뭐하고 있는데? 나새 잡고 있어 아.. 너왜 이렇게 오늘 새잡이야? 아 근데 이게.. 그.. 또.. 재미가 있어 아 그래? 낚시하는 기분이랄까? 너는 지금.. 근데... 사륙에 눈을 떠버린 거야 밥좀 먹을게 음, 근데 남으면 나좀 주라 밥 나 밥이 맞아요. 하나도 없어 그래? 너 실제로 뭐 먹고 있지 않냐 지금? 어, 뭐 먹냐? 좀 먹겠다잖아 아 진짜 먹는다고? 진짜 너 정말 그리디하다 정말 탐욕적이네 그냥 보라색 느낌표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 다음에 저기에 무슨 저 엄청나게 큰문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 오 맞아 음, 음, 저쪽 오늘 가보자 그럼 야저 물을 건너야 되는 건가 본데 오 진짜? 아, 나, 나 튜브 없으면 못건너온데 튜브? <웃음> 야, 근데 물살이 좀 있긴 해? 진짜로? 그래, 튜브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한번 먼저 가볼게. 어, 안 입술려, 안 입술려. 우리 특수부대원이잖아. 여기 막, 음. 와, 근데 막, 와, 경치가 튜브 아주. 없으면 30분 동안 쨍알거려가지고 튜브 얻어내고 그랬는데. 특전사가? <웃음> 우리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할까아 아, 그러자 이거 버그가 많아서 여러분 끝됐아 뭐야 끝 <웃음> <Good. 웃음> 게임 저장 완료 아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리시나?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야, 이거 제대로 된 텐트다, 그냥. 어? 어? 이거 사람 문적인데, 진짜? 어. 아, 라디오 켜져 있어. 야, 그리고 여기 사람 죽어 있어. 어머나. 진짜? 야, 우리 대원처럼 보이는 사람 죽어 있어. 여기서 뭐 하다 죽었나 보네. 어? 이거 봐. 어? 도끼야. 야, 이런데 어. 삽 있겠다, 야. 장수코. 다양한 강당들. 야, 근데 이게 라디오 전파가 잡힌다는 얘기네 결국에. 와, 근데 나 방수포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남는다 이제. 어, 야, 근데 현대적인 도끼. 별다르게 삽 같은 건 없는 듯. 현대적인 도끼 한번 사용감 좀 볼까? 와 우와, 우와. 왜 사용감 우와. 좋아? 야, 거의 탱크요 탱크. 땅크. 그래? 살짝? 와우. 으악. 어 뭐야. 뭐야? 누구야? 에이. 아이 빗나갔다 와. 아 나는 왜 그냥 그저 그런거 같지? 뒤에. 어 괜찮네 그저 그렇다고 하기에 연비야 너가 지금 저 식인종의 가슴에 큰두 개의 상처를 남겼는데? <웃음> 아 그래? 야 우리 저기 뭐야 저문향에 가면 될거 같아 오늘 그러면은 응. 오케이. 아니 누구야 얘? 어우 여기 너무 시끄럽다. 근대 <웃음> 맞으면 가라 이제. 어 올라간다. 어 나무 잘 탄다야. 어, 나무 자, 잘 오. 타? 그러면은... 나무를 패. 일어와 <웃음> 이게 뭔가 문이 많다 지금 보니까. 그래? 응 맵에 막 보이는 것만 두 개인데. 야 이거 완전 등산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그니까. 어어 경사가 좀 있어. 오늘 밤 새벽 정도에는. 거점 하나 만들어야 될때또아 입이 바삭바삭 마르네 실제 니 입? 음 립밤 들고 오고 싶다 <웃음> 그게 무슨 화법이야 너? <웃음>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져올 거야? <웃음> 그게 무슨 화법이야날 지키고 있어 볼래? 음, 가지고 와그리 그건... 여기서 버리면은 우리가 할 일만 더많아지않 아 근데 여기 풍경이 너무 이쁜데 요아 그래? 한번 보러가자 나도 보러 가야 돼. <웃음> 너희 정말 쓰레기니? 아 이제 <웃음> 와야 여기 리프팅하기 딱인데? 대박 그냥 씹어버리네? 아 잠깐만 여기 한 차례 올라와서 건너가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파워가 다단 거야 어떻게 된거야둘다 비둘아! 비둘아! 어.. 오.. 오.. 오..오.. 우와 근데 이거 재밌어 e l l 야 o u 뒤에 뒤에 뒤에 뒤에 u do? 어떤지 야 뒤에 뒤에 하면서 날 h a t 어 o 빈님 진짜 o do you do? What do you do? w h a 서 do you d 어 What do y o 들어가면 어. 될 거야. 안 끝나니까. 야 여기서 거점 하나 만들 거야 우리. 오케이. 오야 둘이 같이 캐는 거 좋다.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피에 피에 피에 불러가요. 끝. 어누구 왔다. 어디? 언니. 어머 어머 어머. 어, 야 일단 무기네. 인데왜 피가 이렇게 낮지 어디 가는 거예? 근데 도망 안 가, 얘들아 따라가 볼까? 그럴까? 누가 내가 뭐 줄까? 그러자. 어뭐 좋아. 줄수 있는 게 없네. 총이랑 조명은... 무전기 줄수 있어. 뭐야? 아 그러네. 미안, 나중에 봐. 거의 앞인데, 요 앞이? 바로 앞이? 오, 요 요긴데. 아 여기다. 야야, 지도에 찍힌다 이제. 보인다. 주변에 엄청 많은 아니 저저 물에 뭐야 저거? 헉? 우리 대원들 아니야 이거? <놀람> 아예 이게 뭐냐 또이건 아, 죽여서 이렇게 놀아. 야 여기 동굴이다. 동굴. 여기가 입구네. 어, 이 아저씨 입구 어, 있어. 총 했다 총. 세 총이네. 아세 총. 아세총 아, 아, 아, 가지고 대원이 세총 가지고 아뭘 하겠어. 총쓸때 많을 수도 있지. 총 그래, 어디 있었어? 총 한테. 여기 시체 가운데 시체. 가운데 시체? 야 그럼 세 총으로 그거 돌쏠수 있겠다. 잔돌. 조그만 돌 있더만. 네. 야 근데 여기도 딱 거긴데 지금 부숴가지고 들어가는 그 동굴인데 가야지 <웃음> 대원들의 복수 나만 가?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나만> 대원들의 복수 <웃음> 오케이 한 번에 다 부수 나 먼저 가? <웃음> 오 연비 오 용감 연비 아 이런 것 쯤이야 나도 가 들어가자마자, 연비. 아! <웃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두워, 어두워. 기다려봐. 이거 아, 물통 피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거? 어, 또 뭐로 봐야겠 야, 공기 탱크다, 공기 탱크. 오. 아, 이걸로, 야, 이거 수중 탐험 해야 되나본데, 나중에. 어, 아,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로 못 건너가는 거야? 그니까. 아, 여기 못 올라가, 연비야. 이 벽. 아, 여기가 있네. 어. 아, 이거 수구리에서? 아니, 아닌데요? 에이, 에이, 에이, 어? 에이 짐, 로프 있잖아, 로프. 아, 로프가 있어, 거기? 짚라인, 짚라인. 아, 미친. 무섭겠다, 이거. 오! <웃음> 근데 우리 짚라인 어떻 근데... 아, 근데 이거 못 만드네. 어디서 얻어와야 되나 보네 아 그러면 이 동굴이 순서가 아닌가 본데? 안 그러냐? 어 어, 그런 거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첫, 첫 번째 동굴도 다 앉겠잖아 거기서 뭐 얻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뭐아 끝까지 뭐. 가봐야 되는 거구나 어, 어, 그래서 거기서 아. 삽을 뭐 얻어서 저쪽에 가서 뭐짐 라인을 얻어와서 역시 그... 우리는 우사인볼트가 되려면 멀었네 우사인볼트? 우사인볼트가 왜 빠른지 알아? 왜? 끝까지 갔기 때문이지 야 그러면은 첫 번째 동굴로 돌아가자 우리 좋아